야, 야, 야, 야, 파, 파, 파. 오케이! 가자! 아, 저쪽으로 가야되네. 돌리고, 돌리고. 얘 어떻게 죽이지? 어? 야, 이거 좀 죽여봐라. 그렇지, 잘한다. 차 돌리면 되지. 응? 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직장인 게직입니다 오늘은 미라마에서 박격포를 쏴볼 건데요. 그냥 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을 잡아볼 거예요. 미라마에는 저런 높은 지형이 굉장히 많. 많기... 아... 어허... 없네. 가자. 다음 판. 오. 오. 오. 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돌산에서 저기오길 기다렸어요 컴온 컴온 아 자기장 망했네 오 왔다 왔다 오케이 들어가고 넌또 뭐야 오 싸운다 싸운다 지금 까비. 잠시 후 기회가 한번더 찾아왔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적을 맞추려면 계산한 거리보다 조금 더 짧게 쌓야 되기 때문에 맞추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는 더 색다르게 적을 죽이고 싶었어요 미라마에는 이렇게 생긴 성당이 있는데 성당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바로 옥상이기 때문에 옥상에 올라온 적을 잡기 위해 각을 잡았습니다 이쯤에다가 설치를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안 맞겠네 이렇게 가면 오케이 아 좀만 더앞자 이렇게 날아가면 됐다 이거 무조건 들어간다 둘셋 오... 몇 번의 시도 끝에 완벽한 각을 찾아냈습니다. 파밍을 마치고 세팅을 하러 왔는데 저기 같이 도착했어요. 저는 드론을 띄워서 적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저기 지붕 위에 있으면 박격포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살짝만 겁을 주기로 했어요. 하나... 둘 아! 아... 이럴 땐또 정확하네 아쉽게도 다른 적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저는 또 다른 킬각을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설치하고 발사를 하면 오. 여기도 괜찮네 이번엔 추마세라 쪽 성당으로 왔어요. 안전하게 세팅을 마치고 낚시꾼들만 아는 비밀의 장소에 숨었습니다. 어, 사사님은 여기 얼마나 있었길래 아직도 냄새가 이렇게 나네? 오, 왔다 왔다 왔다. 그대로 올라가. 나이스. 저는 드론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발소리가 나지 않게 살금살금 바깥포로 향했습니다. 뭐야? 아직 있고. 내려가고. 어디 있어? 오케이. 어, 일론 달론 달론 달론. 오지 마, 오지 마, 좀. 좀 오지 마. 오지 마. 제발. 딴데 보나? 아.. 바로 위에 있어 왜.. 오.. 간다, 간다 간다 그렇게 한참을 지켜보다가 드론으로 적을 유인하기로 했어요 아이템이.. 어 옆에 대 있다 야이맞았죠 <웃음> 일로와 일로와 그래 이쪽으로 오라고 옳지 어? 저 위에 올라간 건가? 어디있어 아니 거기 왜 올라가? 야 일로 내려와 일로 아 드론이 부셔졌지만 저는 사플 장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화염병도. 됐나? 나이스! 화염병이 정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기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동했어요. 쓰지 마라. 제발. 조금만 더. 제발. 후, 됐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저는 온신경을 귀에 집중했어요. 어 저기 좀더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음 저기 있고 아 지금인가 가야 되나 아 드론 있었으면 어어 찬다 샷 쏘나 지금인가 지금 그자 와 이게 되네. 응 야가르즈. 오 쏜다 쏜다. 시체 어디 있어? 어디지? 여기네? 아 여기 있네. 와이게 되는구나. 자기장이 바뀌어서 이동했는데 서클 안쪽에 성당이 하나 있어서 한번더킬각을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발소리.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오 뭐야 여기도 있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들어오나? 아안 돼.